<웃음> 교수 새끼 보소 이거 야 디질레디 <웃음> 아니 베이크를 걸어도 적당히 걸어야지 뭐라 안 우냐고 응? <웃음> <웃음> 응. 오. 오. 야 공속 느려지는 거 음? 레전드긴 한데. 응. 아... 음? 로라 두번 아, 공포의 주둥아리 샷 <웃음> 공, 공주 샷 어떠냐 공주의 맛지 야 생각해서 전체히 타격 더지켜 주고 아리 어? 여러가지 운전자의 운영 방식을 연습해보고 있는 어. 겁니다 너무 한가지 삭했한 것만 연습하는 것보다 아, 원래는 용병이가 해독기 돌릴줄알고음이가마지막까지 해독기 돌리는 거보고텔레포트 타지 묶은 다음에, 상성은결제하고그 다음에, 그라했는데은음가그독기를안돌리에요 아까 내그지가 오는데 음에그 다음에, 그 죽기 에그에그다갑에그다다 어... <웃음> 네, 처음부터 텔입니다. <태립니다. 웃음>